원이 한번 해볼게. 여기가 지금 해부하이어드가 동작 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목적어 원이야. 그 다음에 베이스토어. 이거 버리면 돼요. 그냥 해석만 하고 버리면 됩니다. 기준까지 는 버리면 돼요. 결국 인적자원의 기준을 이걸 토대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 우리 대부분을 뽑아왔어. 고용해왔어. 이건 내용은 알겠죠. 이것도 버려도 돼요. 그 기준과 더불어서, 이런, 이런 것과 더불어서요, 이게. 매매 기술적, 그 다음에 개인적 이런 정보들과 더불어서 여기까지. 사실은 여기까지가 이게, 이게 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반 문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문장이, 자, 이거 간단하게 처리하면서 그러는 거니까. 2번 문장이 시작되는 지점이 이게 지금 뭐냐면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관계대명사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연결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속사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결국은 접속사의 기능과 플러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대명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자, 격이 뭔지 알아내는 방법 요 요런 걸 삽입해야 돼요. 이거. 그게 나와있 돼, 이 와, 주어 2. 동사 2. 그얜 뭐냐? 동사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동사 3. 자, 그러면 주어 1, 동사 1 나와 있는 문장과 그 다음에 뒤에 이두 문장을 합쳐주역할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원래는, 원래는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게 하나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왔다는 얘기야, 사당이 뭐라고 생각했어? 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럼 이게 빠졌잖아요, 여기. 왜 네, 여기는 원래는 뭐가 있었을까? 이트가 있었겠지. 그렇지 않니? 이트. 그 이트가 어디로 간 거냐면, 이로 간, 이걸로 간 거야. 이걸로 나한 거야, 관계인구에서. 이트.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됐었을 거 아니야. 그 위치도 쓸수 있겠죠? 요거? 요거 위치도 가능하죠? 있을 수 있죠. 선생님도 사물이니까. 내가 지금 이트로 잡았잖아요. 그 이트가 뭐냐는 얘기야. 그 이트가 중복됐던 이트, 두 문장이 중복됐던 거 있어야 관계된 자들이 존재한다는 말이야. 어떤 거냐는 얘기야. 앞에 여기 있느냐. 자, 근데 되게 많은 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거예요요거 이거. 단성. 얘가 왜 워가 아니라 어지겠느냐. 들어간다고 그 내가 지금 얘기한 거야. 단수라고 그러면 일단 선행사의 조건은 주동사 뒤에서 찾는다. 요 뒤에서 선행사를 찾아라. 이게 기본 명령어야. 선행사는 여기서부터 찾는다. 그럼 선행사가 될수 있는 어, 먼저 자원들을 한번 보니까 얘. 근데 얘는 안 돼. 탈락. 왜? 복수니까 안 돼. 그렇지?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나왔어. 크리테리얼 인적 자원의 기준들. 이것도 복수니까 안 돼. 왜안 돼? 자, 저거에 단순히 써볼게. 크리테리어. 단순. 크리테리어. 복수. 됐죠?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몇몇 기술적, 개인적 정보. 어? 이거! 단순해! 그럼 이게 들어와야지. 얘가 뭐야, 이거. 여기 어떻게 됐었겠어요? 이 문장. 두 번째 문장만 따로 떼면 이런 문장이 쓴 거야. 자, 적습니다. 두 번째 문장. 이거 1번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장을 넣습니다. 2번 문장은, 자, 그 보스부터 시작할 거예요. 보스. 이렇게. 응? 자, 보스가 이렇게 생각했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 어, 이렇게 생각했어. 뭐라고 생각했어. 어, 대절 써도 되는데, 대절 안 써도 되죠. 목적절이 그런 점에 써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예, w o r d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됐네요. 됐잖아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공통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이거다. 이거 이거. 예를 뭐로 중복되잖아. 중복되니까 이두 문장이 합쳐질 때 얘가 어디로 들어가. 어? 관계동음 선절로 연결될 까요니야 관계동음 선절 연결될 때 결국은 얘 얘의 선행사가 얘니까 얘는 앞으로 나가면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에 관계동음 선절. 위치나듯이. 그리고 나머지 써준 거야. 더 보스 더 워트 그 다음에 이쯤 나갔으니까 오르지 못됐어요 자, 이게 결국 구조를 잘 볼게요. 다시 구조를 한번 내가 확인시켜줄게.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오고 이제 쭉 나왔는데 전명부라고 칩시다. 전명구, 어, 천식사프로스 명사 나왔는데, 천식사프로스 명사 왔는데 전명구 하나만 썼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먼저 주어 2나오고 동사 2나 왔어요. 그리고 뭐냐면 다시 주어 3 나오고 뭐가 나왔냐면 지금 동사 3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 주문장이 어떻게 연결된 거냐면 주어 3가 바로 얘와 일치하는 거다라는 거지. 얘가 무슨 말인지. 그지 주어 3. 어느 잖아지 구조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시키면 구조로도 이거 문장 하나도 안 봐도 이두 문장을 합산하면 연결점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형사 플러스 명사, 오케이 이게 선행사잖아. 그 뒤에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고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거야. 얘가 결국 받는 게 저건데 얘가 만약에 사물이면 당연히 여기서는 대신나 휘치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면서 주어 뭐나 어, 주어 투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투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문자 3. 왜? 주로 3가 결국 얘잖아요. 서빙서가. 이 문장이야. 판단하게 쓸수 있잖아. 이 구조가 이렇게 된 거야. 이 문장이 이 구조인 거야. 알겠어? 요거를 구조화 시키면. 왜? 그래야 100개가 나와도 다 응용할 수가 있단 말이야. 요거 하나 만 암기하는 걸로 그 잔지식으로 끌부할 수는 없어요. 아, 그러면 내가 얘기했던 요 사눕이라는 부분은요. 요즘 아까 사눕이라는 표현 줬는데. 관계동사들에서삽입이라게 일어나는데 우리 특수문중삽입이라게 있거든요. 이 삽입은 어디서 나온 거냐? 아, 보통 단문과 단문이 연결되는 게관계동사들이 흔한데 단문 플러스 복문이 연결된 거야. 이때는 주어동사 삽입이 일어날 수 있다. 그죠? 복문이잖아요. 주어동사주어동사 주절, 중속주. 복문이 단문, 복문. 그래서 동문, 복문. 단문과 복문이 결합될 때 이렇게 결합되는 관계사들에서 뭐가 일어난다 사비. 사비. 명확하게 정리할 수어요 <목소리도>